지난 시간에 우리는 팔계명이 명하는 바에 관하여 함께 살피면서 마게도냐 교회의 헌상을 생각하고 마쳤습니다. 마,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의 헌상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의 헌상은 한낱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신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환란에 많은 시련을 겪었고 극한 가난 중에 있었습니다만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 그 사실에 기쁨이 넘쳐서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사도에게 자기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극한 가난 중에 있었습니다만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풍성한 헌상을 하였습니다. 극한 가난 중에 있었다면 자기 식구도 먹여 살리기 어려울 텐데 그런 형편에서 헌상한 것이라면 힘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한 것이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지라면, 지시는 그, 그, 마지막 주간에 두 랩돈의 생활비를 헌상하는 과부처럼 생활비 전체를 해 거죠. 자기를 하나님께 다 드린 헌상의 심정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헌상의 정신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의 재물신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우상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전부가 아니면 전무예요. 전체로 드려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아까 뭐 자발적 공유의 생활을 그 우리가 봤는데 그 이제. 민본주의자들 사회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이거 너무 그냥 다, 아, 미리 이렇게 다, 이렇게 계산도 없이 다 들여가지고 나중에 예, 먹고 살게 없으니까 다른 마게도냐 니 교회에 도움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이것은 결과론적인 그런 에, 해석과 적용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당대의 일이 가장 시급한 거예요 당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게 가장 시급해요 오늘이 아닌 내일 뭐 나중에 저 모아서 더 이게 아니고요 오늘 가장 하나님이 필요로 한 때에 자신을 다 들여서 헌상하는 것. 그걸 다 했다 할지라도 내가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이 남의 것을 도적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것도 도적질하지 못하고 남의 것도 취할 수 없는 적극적인. 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우상승배에서 진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정주의 감으로 와요. 할수 없는 것을 자꾸 요구하는 그래서 이걸 자꾸 부담으로만 느끼게 되는 정주 감이 온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자유를 주시고 주님이 총지기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자꾸 그 거기에 매여가지고 주인노릇 하려고 하고 에? 그러면 이미 이제 죄 백성으로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 조상의 유전한 그 망령된 현실, 우상숭배, 각색 정욕의 종로를 타든 것에서 벗어났다는 증거는 내가 진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물질의 자유, 물질로 섬겨서. 또 시간을 들여서 건강을 다 들여서 이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건강을 희생해서까지 다른 사람 절대 못 돕고요 재물을 희생해서까지 다른 사람 못 돕고 <웃음> 또뭐 학식을 가지고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기 배를 채우기는 해도 그 학식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쓰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참 비참한 거죠. 마게도냐 교회가 극한 가난 중에서도 자기와 자기 식구가 그날 먹을 양식조차 굶어가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상했다면 도대체 뭘 위해서 산 것입니까? 오직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에게서 께 받았는데 그 먹을 것조차도 아껴서 헌상하였다면 남은 것으로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오늘날과는 경우도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럴지라도 한낱 사람의 생각에 비추어 본다면 그것으로 할수 있는 것이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저 그날 그날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려운 형편에 오늘날 우리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생각했다 한들 극한 가난에서 그 어떤 것이라도 할 여건입니까? 슬아에 자라나는 자녀들의 복된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 소비해버리면 무엇으로 기대하겠는냐 노년의 어려움을 대비하여 무슨 준비를 할수 있었겠습니까? 한낱 사람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사명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로서 친히 이루고 나가시는 그 일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위대하게 이루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성신 저 아까 사장. 그 부분에서도 봤지만, 사도행전. 그, 성신 충만하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장, 이장그 부분에서도 성신 충만한 사람들이 그 사도의 교,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어, 그, 서로, 어,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 말이죠. 서로 사랑하고. 그, 소유를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 이제, 그때는 아직 적대 세력이 활동하지 않을 때인데도 그런 일이 있었고, 사장에서는 적대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자기네들이 미래가 암울한 지경인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헌신한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인류 역사에서 그때까지, 아니 지금까지라도 한 민족의 극한 가난 중에서도 넘치는 기쁨에 쌓여서 어려움에 처한 다른 민족의 참된 유익을 위해 도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죠. 음.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인 이유, 뭐 경제적인 이유, 뭐 여러, 뭐또 사회적인 이런 관계 그런 것 때문에들 와서 돕고 그렇게 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은 있어도 전혀 뭐 모르는 민족, 자기의 것을 다뭐 나오는 게 없어도 가서 헌신한 민족이 있는가 그 없다는 거예요. 더러 한 개인이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일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거룩한 사랑으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심정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토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도 그리토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게 만드시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가 한나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서 거룩한 사명을 이루고 나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봤어요. 봤으니까, 그 사명을 이룬 거죠. 아까 사장의 그 소문도 다 들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그걸, 어, 교회 역사 앞에 보고 있었으니까, 그 일을, 어, 그 일과 연계된 일을 하는 거죠. 단순히, 뭐, 인본주의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그렇게 있었다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은 철저히 말씀과 성신님을 의지해서 그런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 되게 하신 말씀, 저희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있어야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말씀.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 또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성신이 충만한 가운데 그걸 누렸던 거죠. 그냥 아끼리끼리 어, 의기투합, 의기투합해 가지고 한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게 아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행하는 일이 다 달랐을 것이고 그들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도 달랐을 것이고 그들이 처한 형편도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느 정도가 극한 가난에 시달렸는지 분명히 알수 없습니다만 사도의 글의 분위기를 보면 대부분이 그런 상태에 처한 듯이 보입니다. <웃음> 그, 뭐, 자주장사, 루디아, 예? 그, 인도 카스트 제도에 보면 그 염색 직공들, 이런 사람들은 하위, 하위 천민, 바로, 아주 그냥 노예계고 바로 위에 천민이었어요. 그니까 그 사람들이 뭐 그걸 가지고 대단히 무슨 자기 지위를 누리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까지도 가정적인 형편, 뭐 여러 부대적인 환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한낮 사람의 눈에는 그들이 그날 그날 연명하는 사람들로 보였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깊은 가운데 거룩한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아감으로써 당면한 현실에서 주신 소명을 착실히 이루어 있었습니다. 그냥 가난해도 병들어도 전쟁 중에도 드러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도인은그리도인의 빛이 뭐냐? 계명을 순종해서 그 공과 의의를 드러낸예 누구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불, 뭐, 불평등한 사람이 없게 하 물론 주님께서 그들을 돌봐 주셨을 것으로 믿는데 그럼에도 어, 그들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어, 어, 그 외에 어려움을 지닌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어, 교회 거룩한 사명을 이루고 나가는 거기에 온 힘을 쏟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견디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음. 그 약에도 보면 내뭐 포도밭에 예?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 뭐, 과실이 없어도, 우리의 뭐, 그 소가 없고, 야, 야, 양, 양이 없어도, 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건 실제적인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 한 분을 섬기는 걸로 족하겠다. 구약의 그 희미한 계시의 빛 아래에서도 그렇게 살았다. 신약에서는 더 명료한 빛 가운데 주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인데 얼마나 힘있게 그렇게. 하아겠습니까 뒤에 부분에도 나오지만 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소유는문답 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인생 최고의 과제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극한 가난 중에서도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헌성하는 분들은 함께 가난화 가난의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그분들의 들의그 자녀는 극한 가난 중에 있으면서도 넘치는 기쁨 가운데 교회를 힘쓰는 부모를 보고서 가난을 잊고 마음의 부유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벗어난 어느 때 자녀의 입에 그때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저는 우리 집이 넉넉한 줄 알았어요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겸손한 심정으로 거룩한 교회를 서고 거룩한 사명을 이루고 나갈 때 주님께서 헌상하는 우리를 받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친히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자본에서도 보면 그 호유 의식하고 아주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저 아주 가난한 상태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게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을 이룬,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쓰여야 하리라 하는 이 헌상만으로 8개명의 본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게 있는 선한 그것을 내 것이라 내 권리라 생각하는 내게 주신 선물을 조금이라도 내 뜻을 이루는 데 쓰려고 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신을 섬기는 비탈길로 내려가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신에 얼마나 취약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 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이 여기며 저를 경이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타락한 인생의 실상을 이로써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이 있습니다만 재물심처럼 막강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탐심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세서 3장 5절에 그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얻으려는 마음 그리 또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 또 외에 다른 것으로 다른 것을 구하는 그런 심정이 탐심인데. 이 탐심에서 우상 섬기는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주신 하나님을 감, 감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찾고 거기서 또 자기의 불만족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사실 그 시험적 상태에서 어, 취한 태도를 보면, 음, 그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하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데서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토로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모든 참된 즐거움에서 등을 돌린 사람입니다.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짓된 즐거움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가는 쾌락과 활락 뿐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이듯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게 아상으로 탁, 어, 안반으로 그냥 마음에 깔려있으면 절대 사람이 인색해지고요. 무슨, 무슨 일을 해도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즐겨 하지 못합니다. 마지못해 하고 억지로 거기 거기 자기 마음이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당이요 즐거움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게 즐거움이지 그리고 당위이지 인생의 목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생답게 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 돈을 사랑하면 거기서 온갖 악이 나옵니다. 일만 아이 일만 악이면 우리가 사실 악을 나열해도 몇십 개도 나열 못할 겁니다. 당 그런데 그 수많은 악이 악에서 이돈 사랑하면서 다 나온다. 오, 이건 아, 안 걸릴 게 없겠죠. 사실은. 아무리 뭐 그럴 듯한 것으로 꾸미고 있어도 그다 돈을 사랑함과 맥을. 저, 끈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 이제 세월호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진도 앞바다에 일어난 참상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법인데,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수많은 생명보다 돈이 더 귀하다 여기입니다. 그 사건 속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 중계하는 걸 봤잖아요. 그 아이들이 거기 있는데 정치적으로 누굴 들여 보내고 안 보내고 오지 못하게 하고 또그 함장이라는 사람은 선장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식이 있으면 아마 아니 피를 토하고 거기를 어떻게든 철판을 뚫고 뭘 했을 거예요. 유유히 그렇게 빠져나오.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한국 지금 그 현실의 사회 현실의 자화상이 이게 다 돈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것이다. 이권과 관련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을 통해서 안전무방비 앞에 노출된 국민의 두려움을 통하여 돈을 인명보다 사랑하는 타락한 본성의 공포를 일깨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연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시고 성신으로 고귀한 선물을 주시지 않는다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온세상 금방 악으로 뒤덮이고 말 것입니다. 예, 지금도 그 세월호에, 그, 그게 지진이라고 치면, 그 본진이라고 하면,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걸 정치적인 그, 그, 주판을 튀겨가지고요. 계속 뽕 빼먹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은 그뽕 빼먹는다고, 그, 그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그런 일을 한다고 계속 그런 싸움이, 양극단의 싸움이 있어요. 지금. <웃음> 그러나 아무튼 우리 안에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직시하고서 그보다 더 사랑할 것이 있다는 사실로 나가야 아 지혜일 것입니다. 시편 19편 9절로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곳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계명을 지키는 것을 금보다 더 여기게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존재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고 그 사역을 보이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계명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아, 암기하고 그 그걸로 지키는 게 아니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열매는. 개명으로, 어, 그, 자기 인격 안에 승화시켜서 결과를 내야죠.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청지기로서, 그리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게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곧 여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율법이 금곳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입니다. 정금이 아무리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것일지라도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그보다 더욱 사모할 일입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뭐 최영장군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일반의 그 불신자들도 그런 그 좀독성 있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하는데 신자들이 돈 사랑하면 그건 신자, 신자가 아니에요. 시인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일깨우려고 타락한 우리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많이 벌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자다가도 일어나서 나야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을 어 가지고 목회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게 수면제로 쓰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지켜서 그됨데미를 드러내려고 해요. 시간이 남고, 건강이 주어지고 좀 여유가 생겨야 성경을 연구합니까? 그거 아니죠. 신자는 아버지의 음성을 더 하나라도 더알아들으려고 해야 되고, 순종하려고 또 그렇게 알아들으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오직 은혜의 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겸손의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도의 심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돈의 노예 사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돈이면 무엇인지할수 있는 것처럼 부추기는 이 한국 사회에서 신자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의 위력 앞에 비굴해지지 않을 수 없고 돈의 갈구 때문에 비정해지지 않을 수 없고 자본의 비위를 바치려고 비열해지지 않을 수 없고 나쁜 빚자는 다 끌어다 쓰는 거죠. 돈의 마력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돈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지 않을 수 없고 오직 하늘나라에서 내리시는 기쁨과 만족 하늘로 이끄시는 신성한 소명 하늘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 외에는 이런 마법에서 깨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주님이 나에게 뭐 믿음을 주셔야지 나는 그건 못해 이러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되고요. 주님이 주시고 명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진리로 다 알려주신 것을 어떻게든지 살아있는 날 동안 생생하게 그걸 누려가려고 해야 되죠. 8개명이 금하는 것, 생각하겠습니다. 8개명이 142문답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개명이 금하는 것은 명하신 것을 소홀히 한것 이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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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적인 직업들과 그 밖에 이웃에게 속한 것을 빼앗거나 부자되려고 온갖 불의하고 조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탐심과 세상 물건을 과도하게 얻거나 즐거워하는 것과 세상 물건을 얻고 소유하고 사용하려고 믿음 없이 염려하고 애쓰는 나머지 마음을 빼앗기는 것과 다른 사람의 재산을 시기하는 것과 게으른 것이나 낭비하는 것이나 쓸데없이 내기하는 것그밖에 자기 재산에 부당하게 손해를 입히거나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정당하게 사용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 8개명이 금하는 것은 8개명이 명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두 1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10. 141문에서 팔개명이 명하는 바를 살피면서 간접적으로 다룬 것들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할 문답이 많은 까닭에 가급적 간단히 생각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팔개명이 명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팔개명이 그 많은 첫 번째는 팔개명이 명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의 본의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금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뭐다 못할 줄 알고 주님이 다 하셨는데 뭘그 내가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말씀을 들을 게 없는 거죠. 이런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웃음>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취해야 할 태도를 생각할 때 더욱 그런 제가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인데 누가 보면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한 후에도 무익한 종이라는 태도를 취할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생각을 지니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면 거기에 무슨 공로가 붙을 것도 없고 그 일로 무슨 상을 받아야 할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계를 만들었는데 시계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해서 시계가 우리에게 상을 달라고 할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피조물이 창조물의 명령을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만들어진 대로 움직여는 것은 어, 자연,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 당연한 일인 거죠. 그걸 한다고 우리가 시계를 만들었는데 시계가 우리한테 자기 역할다 하니까 상 달라고 할수 없는 것과 똑같은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요. 어, 오히려 잘 돌아가는 게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제대로 잘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게 이상한. 비정물의 창조주의 명령을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그 시계가 시계로서 할 일을 안 하면 폐기되는 거 아니에요? 폐기되는 거예요. 관상용으로 뭐 멋있게 보려면 따로 만들겠죠, 관상용으로. 시계는 시계로서 본연의 사명이 있습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의 수명은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금령을 준행하였을지라도 스스로 생명을 내놓으십시오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놓으십시오 못할 것이다. 주님이 보장했으니까 그냥 받을 뿐이죠. 마땅한 것을 행할 뿐인데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받을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이렇게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함. 그게 사람으로서 사람으로 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타락한 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것을 하는 건데 더욱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명령받을 행하는 것은 그 것을 행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받은 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재창조 해 놓으시고 재창조 하신 것을 어, 하신 것들이 그 바른 방도를 통해서. 나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행하였을지라도 행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지 감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으십시오 하는 태도를 취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돼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 하고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였을지라도 거기에 나의 부족과 연약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내가 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택과 은혜 때문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무엇을 행하였으나 부족과 결핍이 많으니 오직 주님이 써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아까 예수와 24장에서 보았듯이 언약식을 할때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뻣뻣하게 할수 없다입니다. 할수 없는데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합니다. 근데 그 했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 언약을 지키는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 겸손한 마음. 선택됐고 언약됐으면 됐지 뭐. 그 주님의 주권이면 다 됐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뻔뻔한 겁니다. 뻔뻔한 거지. 음. 여기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달뒤 받은 종을 가리켜서 이 무익한 종이라 하시고는. 바깥 어두운대로 내어 쫓으라 하셨습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아무 술모하는 사람이었고 책망과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 종이 스스로에게 사용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우리 스스로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나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익한 종이라고 평가하는 것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 행했을지라도, 그 행위 자체가 그 일을 행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쓸모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한 것을 주셔서, 먼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에, 더 고교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고귀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행위가 뜻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모든 가치, 선함, 고귀함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서 명령하는 바를 소홀히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입니까? 이게 뻐걱거리고 돌아가서도 안되고요. 순리적으로 잘 돌아가요. 야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리대로 살아가요. 순리대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주님을 다, 따라가야죠. 그게 순리지 않습니까? 신자, 신자의 삶은 세상 사람의 삶에정 반대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혹시 계명에 명하는 바를 소홀히 하고서도 내가 인생이 별수 없지 않은가? 대형편이 뭐 이런데 어쩔 수 없는가? 없지 않은가? 해서 안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법주의자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반법주의자들이 하는 표현. 그것이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음. 회개를 해도 우리가 아까 다니엘서 9장을 읽었잖아요. 다니엘의 기도를 봤는데 회개가 언약을 의지해서 회개예요 자기 행위의 조건을 절대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궁율, 자비, 인자 이걸로만 의지해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게 회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걸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행해도 무익한 종인데 참된 회계의 심정을 품고 거기서 부단히 돌이켜야 돼.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훈육하는 일에 얼마나 소홀합니까? 아무리 하느라고 해도 함이 무익한 종이라고 고, 고 고백할 수 밖에 없는데 하물며 우리가 연약하여서 마땅히 할 일을 게을리 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가 악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자녀에게 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못한 거그 자녀한테 이뤄보려고 하고 내가 성취하지 못한 거 자녀를 통해서 한번잃어보려고 그게 참 악한 것입니다. 자녀가 믿음 안에서 서나가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이고 자녀에게 부족이 드러나거나 위험이 발생하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별수 없지 않은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태도입니다. 이거 우리 안에 주의 일꾼들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노예에 속한 사람들이 다 돕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하면 정작 그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도하고 후원을 하고 얼마나 애를 쓰는가 말로라도 거두고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회가 되는대로 힘을 주고 위로를 해 주고 그런 것이 안 되면 사실 교회로서 모습은 없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무엇을 해보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태도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태도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알고 의탁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바탕에 행할 바를 행하고 나가야 옳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팔계명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을 품고 다시금 겸손히 성신을 의지하여 그말 명하시는 바를 쫓아 행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넘어더서첫 번째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